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일반 소환 10회 땡기고 13장 다쓰고요강자에서 한정까지 쫙 올라갈게요 자 출발합니다 렛츠고 <목소리> 사이 다마 환빠치 명존세 지대로 빡들어가고요 과연 역시 우리 친구들 확률은 여전하죠 그 누구도 절대 봐주지않아 앙수왕티 정말 여전한 확률이네요 자 1법 3개 뜬다 자 확률이 괜.. 자 십자키 이런 십자키 여전한 확률을 자자, 자랑하는 우리 댕퍼맨 펌맨, 펌맨, 댕펌맨. 자, 상복 서스펜터 계급, 계획혐이죠. 자, 라스트 원. 자. 정말 확률이 여전합니다. 이것 봐요, 이것 봐. 치매 침입자. 여전한 확률을 자랑하는 댕펌맨. 자, 됐고요 자, 이제 강자 소환으로 갑니다. 자, 강자 소환 10법, 렛츠고. 뭐가 갖고 싶냐고? 타치마키. 나와라! 타치마키! 사이타마! 원바지명존세 지대로 빡! 들어가죠? 역시! 정말! 여전한 확률 왜 일을 해야하지? 와 개극혐! 해머헤드! 와 진짜 개극혐이니다 진짜 자 얼탱이 없죠? 자 한정 소환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로스 모르스는 안나오지 자소환실패할게요 렛츠고! 도료로... 자사이드마 완반치 명존세 지대로 빡! 과연? 와 진짜 최악이다 진짜 흥 먹이감이 왔다 아.. 아 개그겸 아, 씨. 아, 씨 와.. 앙모기링나왔죠자 하비 채널 무과금의 자존심 앙무과금 자 강자소환 10번 다시 갑니다 렛츠고! 여기서 내가 나온다고? 자 사이타모 황파즈 명존세 지대로 들어갑니다자 명존세! 오! 오씨 진짜 나오네? 와 진짜 나왔네? 뭔데? 아... 심해왕나왔어 와, 진짜 다 심해왕, 이 나온다고. 아.. 아, 씨. 심해왕이 못 쓰잖아. 아, 심해왕이 못 쓰는데. 아 탈탈 털었네. 자 여러분들 뽑기 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야나도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조정석 옛날 광고했던 야나도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간단하게 광고를 이게 배너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5초씩 형 나오잖아 형 거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광고비를 2만 형은 2만 원씩 받았거든 2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입도 아주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광고를 신청을 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밑에 내 광고라고 여기 홈에서 여러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형 같은 경우는 여기 10초 이하 광고를 누르고 나한테 맞는 광고를 골라서 신청하고 그게 해당이 되면은 그거에 가이드에 맞춰서 간단하게 5초 광고 10초 광고 올리고 내가 돈을 더 받고 싶으면은 그거에 맞는 광고를 올리면은 끝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꿀팁꿀팁이 이 앱이 굉장히 좋다 형도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어 사실 많은 그 광고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초보 유튜버 같은 경우한테는 이것이 아주 갸꿀팁이다 진짜 맛만 먹으면 진짜 1 0 0만원도 넘게 모을 수 있을걸 이걸로 그렇다면 이제 뽑기 각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성권 하는데 뭐. 어, 우미도 오랜만에 왔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뽑기 10회 들어갑니다. 렛츠고. 사이다마 왕판치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어찌됐든 나도 A급 피어로인데 스틴거 아니냐? 아 사격권에 쓰네 답이 오지게 없죠 자, 일반 뽑기 날렸고요 일반 뽑기 1회 있는 거다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사이타마 원판치, 명존 때가 지대로 들어가요. 빡! 역시, 일법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되죠. <목소리> 야마자루. 자, 그리고, 자, 한정 소환 1회. 자, 우리 너구리 반갑고요 자, 건너뛰기로 갑니다잉. 자, 마스게. 자,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는 여기 강자소환에서 나옵니다 자, 든키님 안녕하세요 하비님 안녕하세요 자, 반가워요 반가반가 하고 10패 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자, 처음 와서 반갑고요 자, 사기탐마완판치 구독 좋아요 했어요 감사링 감사링 아잘 안나오네 내 두개골은.. 아씨 해머헤드네 오늘 뭐.. 해머헤드 계속 나오네 이거 뭐 해머헤드라고 오늘.. 뭐 인연이.. 자 확인 자 다시 10회 가요 렛츠고 아씨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 이거 그냥 완전 오늘 진짜 지대로 뽑기 방송이다 그치 자사이타마 와한 판치 명존세가 지대로 들어가요 오 떴어요 떴어요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SSR 비가 내려와요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 그럼 시작하자 이거 내 처음보는 대사인데 이거 뭘까? 그럼 시작하자 아수라가 그럼 시작하자야? 아수라 그거 아닐텐데 아수라라고? 아수라라고? 아, 아이라모메타신의다 아, 야마 스팸이다. 렛츠 고. 내가 봐도 우는 다 썼어. 일석이조가 떴는데 하나 더뜰려나 본데? 아니네. 아, 두 개. SR 두 개. 오두께어 다시마 인피니.. 아 스마일맨 개극켜 일석이조라길래 한번더 나온다 승부를 겨루자? 아 이나즈맥스 아 이나즈맥스 자 아, 우빈이 반갑고요 아 조졌네 아 탈탈 털었다 이것도 자 레이니즘 10개 받았어요 레이니즘 덕분에 자 레이니즘 받고 일반 소환 레이니즘 렛츠고 레이니즘 사이타마 완빤치 하나 더 주나요? 오늘 뽑기를 오지게 돌리고 있는데? 역시 안주죠 극악의 확률 탱퍼맨 극악의 확률디 이럴땐 선수를 쳐야 황금볼이 또 나와버려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황금볼이 겁나잘떠 황금볼이 진짜 잘떠와 오늘은 근데 거의 1시간 꽉꽉 채워서 진짜 뽑기만 한다